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대륙사건과 관련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요즘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뭐 사람들을 특정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학설을 대안한 자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거짓말이라는 것은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거짓말인데 학설을 얘기할 때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큰 것을 작게 만들어도 거짓말입니다. 물론 사관의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두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사관으로 보고 우리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료와 외국 사료, 유물, 유적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식의 주장을 하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하죠. 이것은 어느 하나에 뭐가 나와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되는 것 같은 소수의 사료를 갖다 붙여서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상위하는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를 주장할 때 합리적이라 하면 누군가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여서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야 내가 주장하는 게왜 맞는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주장할 때 비합리적이라 면 내가 많은 책은 읽어봤지만 의미 있는 책은 하나도 없으며 그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무언가를 감추며 주장하고 있는 사실상의 거짓말의 범주에 속하며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내가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내 말이 유일무이한 역사적 사실이며 이 말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반도사관자이며 만주사관이다 좀더 낮게 쳐져서 만주사관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또 하시는데요 그러면 소수의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그 자료 자체는 일견 타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역사가 그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비유하면 내가 본 책에 이렇게 저렇게 써있다고 하여 그 책을 하나만으로 이 책만이 모든 주장과 서적들에 상위한다고 라할수 없습니다 그 책이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그와 다른 책들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른 책들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를 설명하고 내가 주장하는 유일무이한 사실의 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보다 상위하는 자료인지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남을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한 자료 제시는 또 하지 않고 다른 주장들을 조목조목 명명백백하게 논파하는 작업은 없이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적어도 완전히 논파는 하지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작업의 바탕 속에서 창의적인 자신의 주장으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수의 자료를 놓고 확증 편향에 입각한 그와 관련되어 보이는 대중적인 사료를 몇개 펼쳐놓고 다 끝났다 모든 것은 이게 사실이다 천에 널린 수많은 사료들을 제시, 논파하지도 않은 채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지도와 그에 맞아 보이는 대중적인 소수 자료만 놓고 모든 것이 끝났다? 역사가 그렇게 쉽죠? 한 국가의 역사를 정립한다는 것이 애들 놀이터 장난이죠, 그죠?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TV토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멍석 깔리면 정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모든 반대되는 사료들을 다 뚫고 그렇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그 한방으로 다 정리되어 우리의 역사책이 될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료와 유물과 유적을 다 뚫고 그것에 유일하게 상위하는 사료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세상 앞에서 증명하고 그것을 한국사 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식민사학의 한방이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다. 고작 이겁니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믿고 싶은 것이지 논파를 한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무 말도 한게 아니라고요. 단순히 아 정말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역사가 아니잖아요. 내 감정이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대중들에게 특정인들을 만주사관자라고 비난하고 고작 주장하는 건그 정도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야속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막라하여 조목조목 논파하고 왜 내가 주장하는 것만이 옳은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숙제는 자신에게 돌려야 해요. 자기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 증명했잖아요. 이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를 증명하는 삼국사기 사료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행동은 일본 서기를 신봉하는 식민사학자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취미로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항상 대중의 심리와 그것을 악용하려는 자들의 작전 같은 것에 주의가 갖게 되는데요. 대륙설 그 자체로 건설적이며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에는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딱그 정도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누구도 거치 않는 길을 가시는 엄청난 분이시다. 저도 많이 배운다. 이 정도까지.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서 담을 욕하고 자기 주장만이 유일무이한 답이라고 주장할 때는 책임은 좀 가져야 합니다. 지도 하나 놓고 삼국사기 기록 한두 개 놓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다른 사료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농파도 하지 않은 채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것처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식민사학의 한방이면 KO됩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건 식민사학이 또 그것을 잡아서 환빠, 국뽕,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처럼 몰아가고 그렇게 또정부의 압력을 가하면 또 역사가 넘어가요. 양쪽 다 들어본다 한들 정부가 소수 자료로 무리한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들 편을 어떻게 들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 고작 이 정도로 떠드는 거야 이러면서 역사가 또 넘어가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하는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쉽게 세게 주장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실제로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까 제가 영상을 한두 개 빼낼 때는 보시는 분들은 그냥 몇분 보시고 끝나지만 저는 그게 책을 몇권 읽고 나오는 겁니다 일개 유튜버인 저도 함부로 그렇게 소수 자료만으로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구요. 대륙을 지배를 해도 그냥 지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역사인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살았다. 우리 민족의 터전이 한반도와 만주가 아니고 대륙남부다. 이걸 부정하면 반도사관이고 만주사관이다. 너무 큰 실례 아닙니까?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동네에서는 20년을 살고 어떤 곳에서는 2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2년 살던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그 짧은 역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살았던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긴 역사들을 다 디스하고 그 인연이 20년을 상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됩니까? 이 얼마나 허무한 진짜 아무 얘기도 아닌 거잖아요 한때 이랬다 한때 세력권이 이랬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다뤄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이 20년을 2년짜리에 편입시키지 않으려는 자는 다 반도사관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한국 역사는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확실하게 고쳐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없고 적어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 파고설파하여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알수 없지만 그것만은 확실히 아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반도사관이냐 대륙사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한반도 안으로 쑤셔박아놓고 한반도 사람들은 식민지 전통의 노예들이라고 하고 있는게 반도사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대한사관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한반도냐? 대륙남북까지냐? 이게 아니고 아닌 것을 확실히 조져서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대한사관입니다. 한국인 사관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큰 대한민국 사관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런건 본질이 아니고요. 아는 것에만 천착하면 안되고 다양한 사료들과 다양한 유적, 유물들을 알고 내가 주장하는 것과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이걸 다 아울러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왜 맞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료나 유물과 유적들보다 어떻게 유일하게 상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그냥 주장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그것만 주장하겠다? 이건 아무 말도 한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저 제야에서 심심풀이 땅콩거리에 불과할 뿐이지 진짜 전면에 나오면 아무것도 안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할게 아니고 다 아울러서 논파돼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할수 있다면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아시겠어요? 응원한다고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논파가 되었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거죠. 그래, 논파할게. 이 지도를 봐. 그리고 삼국사기 사료를 봐. 전혀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그저 자 내가 사랑하는 책을 봐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끝났잖아 이런 행동과 같은 행동입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학자들을 욕하고 이렇게 되면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아울러서 논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이 주장이 충분히 다른 주장을 반영하고 그 주장들을 충분히 논파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주장이 모든 것들에 상위하는 유일무이한 정답인지 다른 거는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황현필이 말한 그런 거예요. 애국심으로 만 우리 역사를 확장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이요. 이런 주장에 한해서는 황현필 말이 맞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책을 많이 읽었든 관계가 없어요. 그걸 단순히 읽고 아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고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읽고 그 주장들보다 왜내 주장이 상위하는 종결적인 자료인지를 설명을 해야지 그것들 단순히 그냥 보고 아이 사람은 이상한 주장을 해아이 사람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야 반도사관자야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그저 단순히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을 대중들에게 설파한다 이게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응원할게요 주장하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고 정말 제대로 논파해주세요. 모든 유적과 유물, 사료들에 상의하는 종결적인 자료라는 것을 인증해주세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싶으시거든 그분들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나는 그냥 이런 것만을 이렇게 주장한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반박해라. 그걸 반박을 어떻게 합니까? 반박을 한다 한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자료를 내세워서 이거는 사실이니 내 의견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이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장이 모든 것에 상위하는지를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지 남을 보고 반박하라. 반박 못하면 이것만이 진실이며 당신들은 식민사학이며 반도사관자이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청자도 이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주목주목 명명백백하게 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런 사료들을 모를 것 같습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삼국사기의 내용 정도를 모를 것 같습니까? 그 외에 대중적인 중국 사료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중적인 자료만으로 주장하시는 거지 자신이 삼국사기 원문 수십 권을 독파했다거나 해외 사서들을 독파했다거나 하는 일은 없잖아요 중국 24사에 다 나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중국 24사에 다 나와있습니까? 거기 뭐가 그렇게 써있습니까? 중국 24사 중에 일사라도 정말 제대로 읽어보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상왕조 실록도 1893권입니다. 청나라 사고전서도 책이 총 36,000여 권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으로 우리와 우리의 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핀트를 잘 잡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모든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은 단언컨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교과서에서 확실히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은 올바르게 고쳐져야 한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